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린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영상은요 한미숙님의 요청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린 즉 녹색은요 생명의 색이며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감을 주는 색상입니다 또한 마음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컬러로 안정성과 참을성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색상입니다 연속성을 갖고 있는 색상이며 번영과 풍부함의 상세입니다 이런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듣기를 좋아하는 카운슬러 스타일이고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색상의 다양한 코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섯 개의 그린을 이용한 전체적인 코디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키가 작지만 옷잘 입기로 유명한 미로 슬라바두바의 롱 린넨 원피스와의 코디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린 프린트와의 코디입니다. 또한 이 상, 하를 그린으로 코디하시게 되면 키 작은 분들은 키가 커 보이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코디는 일반 화이트로 코디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블랙과의 코디고요. 톤 온톤 코디, 톤 인톤 코디입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화이트와의 코디인데요. 이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색 화이트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화이트 옷에 프린트가 들어간 그린과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를 보세요 이 상의에 니트 넥이 스퀘어 넥인데요 이 스퀘어 넥은 상체가 발달된 분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두번째는 빅토리아 베컴인데요 그린 슈트 정장에 화이트 셔츠와의 시크하고 이지적인 코디이며 브라운 클러치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번째 사진에 이 퍼플 소매가 들어간 이 블라우스는요 마른 체형 분한테 어울리겠죠? 더구나 벨트로 몸의 윤곽을 살려주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른 체형의 분들은 두께감 있는 소재의 옷을 고르면 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린 부츠컷 팬츠인데요 이 부츠컷 팬츠는 마른 체형, 통통한 체형, 키가 작은 체형에 잘 어울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랙과 그린과의 코디입니다. 첫번째 블랙 블라우스를 프린티드 디바이디드 스커트와의 코디인데요. 이 디바이디드 스커트란 나누어진 스커트란 뜻이고요. 이 스카이블루 클러치백과 이 화려한 컬러의 미스매치 하일과의 코디가 아주 한층 더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두번째 이 사진도 보통 세련된 분이 아니시죠? 이 안에 블랙 원피스에 블랙 스키니 팬츠를 덧대서 입었고요 이 포인트로 그린 코트와 그린 하일과의 아주 세련되고 멋진 코디입니다 세번째, 네번째도 블랙과의 코디입니다 그린과 네이비는 아주 잘 어울리는 믹스매치입니다 지금 그린 옷과 네이비 옷을 가지고 계시다면 코디해보세요 첫번째는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 두 번째는 면 네이비 셔츠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는 브이넥 반팔 블라스와의 코디 네 번째는 니트와의 코디고요 다섯 번째는 레이스 고우드 스커트와의 코디인데요 이고우드 스커트란 전체 원형을 삼각형 조각으로 절개해서 붙여 만드는 스커트입니다 이번에는 그린과 원색과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네비와의 코디가 아니라 이 원색끼리와의 코디입니다. 원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요. 이 원색은 블루와의 코디이고요. 네번째는 핑크와의 코디, 다섯번째는 오렌지와의 코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개 사진들은 진과의 코디입니다. 이 첫번째는 스트라이프 셔츠와의 코디, 두번째는 브이넥 그린 블라우스와의 코디, 네번째는 화이트 하이넥 티셔츠와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처럼 이 그린은 진과의 코디도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도 보세요. 그린 터크가 두개 들어간 와이드 팬츠와 반짝이 원사가 들어간 스트라이프 스웨터와의 컬러풀한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오른쪽 사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린도 코디라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